안녕하세요 불페입니다 아, 아,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로 하다는데요 일단 저는 웹 디벨로퍼로 근무한 지약한 7개월 차입니다 음, 총 7개월 동안 두 개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물론 동일하게 몇 디벨로퍼로서 이직을 하게 됐고요 음 제가 요즘 느끼는 거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저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개발자로 업을 시작을 하면서 브이로그를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찍어서 공유를 하자 어떻게 코딩을 했고 어떻게 개발을 했고 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요즘 뭐고 요즘 관심 있는 게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사실 저는 비전공자이고요 <웃음> 학원에 다닌 적도 전혀 없고요 근데 어, 외국인 개발자 친구들이랑 같이 일도 하고 근무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개발자로 살아남는다는 게 어,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음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특별히 청년들한테 10대, 20대 분들 또 30대 분들 중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계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제 이야기가 또제 삶이 어 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이 콘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음, 코로나로 인해 사실 삶이 조금 굉장히 무료하긴 했어요 <웃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느끼는 점은 아, 위기가 기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날그날 느꼈던 점들을 공유해도 음, 순간순간 느껴지는 불안감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플러스 그리고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하는 토픽에 대해서 그냥 도란도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하나의 팟캐스트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릴 때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런 방향으로 내가 직업을 진로를 준비하면 되겠다 아니면 또 음, 이미 현직에서 엔트리 레벨로 웹디벨로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 나도 이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은 가이드라인을 조금이나마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저는 불패이고요 제가 이 가면을 쓰고 하게 된 이유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민담에 여우는 굉장히 도전적인 일을 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을 그래서 저도 이 콘텐츠를 찍는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너무, 좋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여우 가면을 찾게 되었고 또 라틴어를 찾아보니 불페, 아, 불페가 제가 알기로 스페인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페인어 불페 라는 이 영어가 또